오늘은 진짜로 마카롱 먹방! 마카롱 먹을 거야. 역시나 조명은 이렇게 손이 쩍쩍 그이고 일단 마카롱을 어 좁은 한 컷에 다 넣으려다 보니까 자꾸 막 부딪혀. 어 일단 마카롱 포장을 듣기 전에 차가 우려나야 돼서 우-러-나야 돼서 이거를 먼저 할 거야 내가 또 이거 하려고 자꾸 자꾸 건드려 이거 레몬 머틀티백. 이게 딱 뜯고 향은 진짜 완전 그냥 레몬 그 자체거든? 근데 한번 마셔봤는데 그 정도는 안니고 맛이 괜찮더라고. 아니, 머리 앞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내리는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내렸는데 엄청 거슬리네 정도에 넣어야 된다, 그래가지고, 엄마야. <웃음> 너또 부딪혔어. 물기가 아이고, 다리가 저려. 어, 이거를 이렇게. <웃음> 다이몽라나는 오늘도 협찬 가득. <웃음> 사실, 나도 마카롱을. 의식하고 먹어본 적은 없고 원래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니어서 뭘좀 여기서 이쁘게 듣고 싶은데 잘 안되네 어, 여기 맛 설명이 되어 있어 보일까? 보여? 안 보일 것 같은데 모르겠다 사실 나도 잘안 보여 나머지는 모르겠고요 뒤에 종류만 보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옆에 놓고 아, 이거, 한, 원래 한 10초만 우려놓으라 했는데, 뭐 어쩔 수 없지. 뭘한번 했나가지고. 마카롱. 한 10개 먹으면 잘 먹지 않을까? 지금, 새벽 3시가 넘었는데. 어. 접시 안 놔둬도 되겠다. 그냥 들고 먹어도 될 정도 크긴데그면은 어. 이거. 일단, 마실 건 있어야 되니까. 또 너무 뜨거우면 어떡하지? 일부러 찬물 좀 섞었어. 그리고 나서. 괜찮겠다. 왼손으로 마셔야겠다. 마이크 계속 건들 것 같아. 아이, 다리 저려. 어디다 놔야 내가 안 뒀을까? 여기, 여기다 놔둘까? 어, 앞에 설명이 써있어. 위에, <웃음> 뭔가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애들이 거슬리니까, 얘네부터 먹으려고 했는데, 어? 무화과인데, 뭐라고 돼 있는 거야? 대추? 정말 내가 잘못본거 아니지? 대추무 대대추무화가래 굉장히 당황스러워. 무화과는 좋은데 대추무화과래. 말해. 음, 맛있... 괜찮네? 어! 대추향 난다 막 엄청 달진 않아 어 있음. 어 아, 네. 어조 힘들다. 이거는 트로피칼 좀 보이나? 어차피 너네 거꾸로 보이지? <웃음> 아, 트로피칼이라고 써있어 아, 이게 내가 알기로 스물 네개 마카롱 스물 네개 박스거든 한열 개? 내가 모르겠어, 먹고보고 무슨 맛이지? 트로피칼 이라고 알고 먹으면 트로피칼 같기도 하고. 너건안 들렸다. 되게 왜 무슨 맛이지? 이런 맛차 파는데 이런 맛 블렌딩 차 가양차 파 블렌딩 차 파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. 좀 확실히 약간 달달한데 시트러스 계열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청귤 맛. 라이? 라임? 흰색 글씨로 써는거 안보여 럼.. 여기서 봐야겠다 럼레이즌럼에 설마. 맞 한데 음. 근데 약간 텁텁 하기도 하고, 이건 좀 대충 아닌 것 같아. 빨리 먹어봐야지. 오히려 이게 좀 넓은 대추 넓어 써 아니 넓어 아 이건 좀 아니야 아 여기 이게... 삐뚤어져서 먹으니까 되게 아프네 마이크 쪽으로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앉아좀 편하지? 이건 예상가능한 맛이겠지? 이건 유난히 다른 애들보다 좀 저절 실패인가? 왜못끝이 뭐 지금? 고소 4차라고? 이름아 <웃음> 멈춰 100%다. 100%, 100 내가 좋아할 맛이야. 이것도 통통한데. 어, 이거. 홍차향이 안그렇게 생겼는데 되게 강해. 얼그레이인 것 같음 자굳 쳐서 화면에서 나갔어 인데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달아 거의 홍차잼 먹는 것 같아 얼그레이잼 갖고 막 그래 이건 내 최애 내 마카롱 중 최애 이거 또 흰색이랑 안 보일 것 같은데. 안 보였지 뭐 포기 로즈 아로즈 이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 왜냐면 약간 화장품 맛 화장품 향 <웃음> 약간 좀 음, 향수 아닌데 그러니까 막좀 화장 진하게 쓸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냄새 같은 비스무리한 약간 그런 향이라서. 아, 물론 반대겠지. 장미나 향수에 장, 아니, <웃음> 화장품이나 향수에 장미향을 넣은 거겠지만, 어쨌든 그래서, 에, 호불호가 많이 걸려. 근데 난 되게 좋아해. 장미 주스, 장미 에이드, 장미 들어간 디저트들 좋아해. 사실 내가 주변에 갈수 있는 마카롱집에는 단 한군데도 장미 로즈마카롱을 팔지 않아.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그게 이유래. 라나의 유튜브 채널과 같지 호불호가 <웃음> 어, <오로가> 갈려서. <웃음> 안 올림? 음. 마찬가지로 장미 마카롱도 잘안 팜. <웃음> 되게 유명한 데는 장미 마카롱 유명한 데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마카롱이 엄청 대중화 됐잖아. 대중적인 맛은 아닌가 봐. <웃음> 막카롱보다물 배쳐서 좀못 먹는 거일 수도 있어. <웃음> 뭐라고 써있지? 응, 아까 그거, 그거다. 그럼, 어, 나중에 먹어야지. 안 먹어본 맛위주로먹으려고 그래 이게 총몇 종류지? 하나둘셋넷하나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? 맞나? 아홉 개두고1 m 종류가 있는데 가안는주얼하고 1m가 안 비주얼하고, 1 m 이거는 체리, 이것도 먹고, 일단 두 개는 먹은 거니까 빼놓고 미리 빼놔야겠다. 트로피칼, 아니, 아니, 아니. 콜라 먹어야 겠어 이거 대추 무화과 트로피컬 지 4개잖아? 크랜베리. 이건 5개. 에 그럼 하나 가 남아. 요거트. 이건 6개. 기침 좀 했어 그러면 얘네는 겹치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는 안 겹치는 애들 이걸로 구분을 해놓고 얘는 치우고 얘네 밑에만 이렇게 내? 네, 접시 괜히 가져왔어 이제 네 커피는 <웃음> 일단 좀 음, 상큼하네. 일단 요거트가 너무 궁금해 어 밑에 바지 안 보인다. 아, 이 아, 사실 밑에 수면 바지 입고 있거든. 잠옷 <웃음> 위에만 갈아입어. 요구두 맛있다. 깨 먹었나? 다, 여, 일고세 개를 딱 골라서 먹어야지. 오렌지 카라멜. 오케짱. 널 먹어 가지고 있어. 아무리 또크랜 베리 갖고 어디 있어? 일단. 그러면 두개다먹으러 하겠지?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봐봐. 이게 하나에 18g이야. 그리고 75칼로리. 다 다른가? 그러네. 음, 얘는 하나에 92칼로리야. 바닐라. 얘 이거 하나에 92칼로리 <웃음> 내가 먹은 애들 <웃음> 다 먹고 보자 아유, 뭔 칼로리야? 그냥 형 쓰지 말고 먹고 나중에 계산해 봐야지어 음, 이거 강제로 먹어야겠다 접착력이 안 좋아 떨어져있어 음 강제 선택? 근데 너 뭐니? 그린? 그냥 그린이라고 되어있네 먹어보지 뭐숨만 <웃음> 바지가 보일 것 같아 녹차맛같은데? 녹차맛같은데? 아까 녹차가 있었는데? 여기 녹차가 있는데 맛이 똑같은 느낌이지? 녹차맛인데 뭐 다른가? 어 음. 빨간 불빛 나오네 노란 조명 가리면 어떻게 가리지 안 보이나 마이크 전원 버튼인데 아 눈가 안 들어 막 비염기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<웃음> 찡찡대기 시작했어 갑자기 막눈 간지럽고 코 간지럽고 채챙이 내꺼고 두 개만 더 먹게 버텨줘 마지막오 욱혀를 먹고 피스타치를 듣고 있어 뭐야 다리밑으로 막 코냥이가 지나가 <웃음> 피스타치오야 피스타치오 어왜 왜 피스타치오에서 솜사탕 맛이 나지? 미켜 야 <웃음> 테이블 위로 점프 각지길래쫓아냈어 <웃음> 슬슬 기대게 된다 이러지 말아야지 <웃음> 막 열었겠지? 오렌지 캐러멜이야 진짜?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? 아 어, 이거 아닌데. 일까? 보이나? 뭔가 하나 더넣어겠까 들어가나 근데 아 저기 아, 이렇게 옆으로 내차 어차피 이렇게 막거 보이나? 음, 안 보이는 거 같아 조명 때문에 오렌지 카라멜임. 고기. 나는 빨리 먹는다고 빨리 먹고 있는데 사실 마카롱 몇개 먹는데 막0 분이고 이러면 어떡한? 막 이렇게 걱정했거든 편집 보 친구가. 근데 사실 밑에가 내 시간 뜨는 데가 좀 어, 요, 요 부분이라갖고, 내 화면에서 잘 안보여, 흰색 글씨라. 근데 10분은 넘은 것 같아. 아, 뚝뚝이 된다. 오렌지 맛은 알겠는데, 캐러멜 맛은 잘 모르겠는데. 좀 녹아가지고 잘 부서진다 도저히 카라멜 맛은 잘 모르겠어 그럼 마.. 아.. 이잉 <웃음> 말거야 마카롱 10개 10개 10개 10개를 먹고 하, 아까 칼로리아 쏘이는 걸 보니까 그 궁금해졌어 어차피 내가 지금 암산은 안되고 누군가가 계산해주겠지 껍질을 던져놨거든? 껍질에 칼로리가 써있단 말임 요거트 75칼로리 오렌지캐라멜 84칼로리 에이. 그린 82칼로리 대추무화과 85칼로리 트로피칼 7칼로리 아이고, 아미안내마이크 좀. 아, 뭐야? 그 아이고, 아미안님, 아이고, 로미이건 로즈 내 최애 로즈짱 86칼로리. 음. 칼로리도 앞서가. 음. 음. 피스타치오. 87칼로리. 홍차 애플. 76칼로리. 체리. 69칼로리. 음? 69칼로리. 마무리가 아주 적절해. 그럼 오늘은 어, 여기 부스러기 흘린 거 보이나 혹시? 이거 보이나? 이거 보이나? 보이나 보네? <웃음> 아이 진짜 뭐야 여기 엄청나게 흘렸네 마이크에? 머리했다 이따 치워야지 그럼 안녕 아 맞아 머리 궁금했던 친구 내 머리는 여기 있어 여기 안녕 안녕 오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잘 먹었다